지휘관이 보기엔 저희가 뭘로 보이십니까? 지휘관이 보기엔 저희가 뭘로 보이십니까? 조금 쉬었다 갈까요? 모든, 조금 쉬었다 갈까요? 모든 급하면 좋지 않은 법이랍니다. 지휘관, 반드시 지켜드릴게요! 지휘관, 반드시 지켜드릴게요! 명심하라, 지상은 이제 인류의 편이 아니다. 명심하라, 지상은 이제 인류의 편이 아니다. 스승님, 오늘도 활약을 위해 힘내보죠. 스승님, 오늘도 활약을 위해 힘내보죠. 흠, <웃음> 본능에 몸을 맡기면 자유로워질 거야. 흠, <웃음> 본능에 몸을 맡기면 자유로워질 거야. 딱히 당신이 좋아서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딱, 딱히 당신이 좋아서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믿는 버릇을 들이라고 <웃음> 농담도! 믿는 버릇을 들이라고 <웃음> 농담도! 음, 토끼씨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져요! 음, 토끼씨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져요! 왜 자꾸 죽나요? 유비, 왜 자꾸 죽나요? 유비. 전 몸에 열이 많아서 땀이 많이 나는 거래요. 선수 생활을 하기엔 아주 안 좋은 몸이죠. 전 몸에 열이 많아서 땀이 많이 나는 거래요. 선수 생활을 하기엔 아주 안 좋은 몸이죠. 화장실 문이 잠겼다고요? 그건 틀림없이 밀실살인사건인 것입니다. 화장실 문이 잠겼다고요? 그건 틀림없이 밀실 살인 사건인 것입니다. Hey, I'm busy. 건들지 말아 줘. Hey, I'm busy. 건들지 말아 줘. 윤희는 지휘관이랑 같이 놀고 싶어. 윤희는 지휘관이랑 같이 놀고 싶어. 치로 오늘은 무슨 실험하면서 놀까? 치로 오늘은 무슨 실험하면서 놀까? 나는 길로틴트 메피스토 균형의 수호자지. 나는 길로틴트 메피스토 균형의 수호자지. 와 나비다. 나비가 모였더라. 와 나비다. 나비가 모였더라.